사회개혁운동과 황무지개혁운동이 상황평양에 네. 반대해서 네. 시위같은걸로 이렇게 네.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아티스트나 작가들은요. 음. 그 이런 성평양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에 실었다는 음. 말이거든요. 그래서 네이 셀럽은 그 시간 흥미했어요. 인데요. 음. 그일의워터에서 그 약간 영감을 주는 행사 있잖아요. 네. 그 경이로운 현상 그리고 외출한 시간에 과연 풍경을 잃었거면 그들이 잃었어요.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약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과 영감을 주는 생각, 그런 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약간 성물, 이렇게 봤어요. 사회 개, 개혁 자체를 신취로운 어, 영감을 주는 생각으로 봤고요. 그 다음에 내추럴 시대는 자연의 풍경 있잖아요. 그거를 흥무지 개혁으로 봤고요. 자연의 힘경으로 그냥 예식 같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봐가지고, 그 옛날에 저희 퓨플 시위를 했었잖아요. 그런 거보는데 그런 게 이제 기존의 운용으로 또 반항하는 작가도있잖고요이 like, like, 그리고 이트무는이 사람,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어때요? 이 정도는 이정들는이 정도는 자연, 도는이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아름다운 자이이정어는이정요그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정이이이 시청해에셔서 <목소리> 머머스 <목소리> 뭐머 없으냐면요, 어떠한 <어떤> <목소리> 고정적인평상학아이시다이어대로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장에 오는 그이지 페인팅 앱 버튼이 그 장르 풍경의 <생명의> 장르 있잖아요. 그페이지 페인팅이요, 맨 옆인 코티빔 밴드 자비상상상치 있잖아요. 그 장르를 연결시키세요. <목소리> 이 유럽에서요. 그래서 네이버를 약간 중요한사람이었이뭐뭐에 의해서 뭐뭐 있어서 약간 작은 힘과 같이 있잖아요. <목소리> <Yeah>. 이 <목소리> 아메리카, 아날싸빵 음. 대해에서 어, 그, 제일 좋은 사명입니다 인간의 흥미로운 점우 있잖아요. 생미을알서 생명을 하대요 우리 불치나 식물, 산 산식물, 산식 어, 우리는 뭔가를 더 좋아하는 개념이있어요 그리고 선인 개념이 있대요. 그들을 내려보는 것, 이 만약에, everything about the s 그 모든 이런 것들이 이간나 경향이 <웃음> 되는 것들이, 인간의 경이는 것들이 요